이 낮은 수치의 행복감은 없고, 누가 정해놓은 이 행복감만 있어.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나도 똑같이 무너져 버리죠. 안녕하세요. 글리스엠 작가 이종서입니다. 음, 친한 동생 중에 좋은 회사에 이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음, 요즘 연애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한 40분 정도 어, 통화를 한것 같아요. 연애도 하고, 취업도 잘 되고, 어, 나중에 이제, 미리 승진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그런 것까지 벌써 준비하느냐 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한테 내려진 어떤 일들을 내가 성취해도 그 성취감이 굉장히 금방 사라지고 어떤 행복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달리는 느낌만 이제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해왔고 그 성취감을 느꼈을 때그 어떤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했을 때그 기쁨 그거 3년 4년 5년 그 간직하는 사람 있을까요 금방 사그라들죠 승진을 했을 때도 연봉이 조금 올라갔을 때도 기쁘죠 근데 몇 개월 동안 그 행복감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지만 아, 나는 연애를 하는데도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행복감을 어떤 외부 요소가 발생했을 때만 내가 느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내 본연의 어떤 기분 상태나 감정 상태가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외부 요소에 따라서 내 행복감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공허감, 허무함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뭐 유명한 숲을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기 전엔 굉장히 설레고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냥 나무 한 그루 있고 그 밑에 그냥 벌레들까지 막 있고 낙엽 같은 거 굉장히 지저분하게 쌓여 있고 음 겉에서 우리가 TV나 어떤 화면으로 볼 때랑은 또 달라요 그 부분적으로 보면 별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인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온갖 잡다한 문제로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굉장히 힘들죠.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밥 먹고 정말 열중하고 몰입하고 이러한 모습을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이 카메라로 내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을 찍는다고 해보세요. 자내 인생 자체가 최악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연애든 뭐 취업이든 승진이든 그 이상의 어떤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 나한테서 떨어져 나갔더라도 내 본연의 본체는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본연의 내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귀고 헌신을 다해서 연애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떠나간 경우에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버리면 요소에 따라 내 행복감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걸로 저를 계속 다잡습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이럴 때도 항상 그 글은 굉장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우리가 대부분 직장에 가면 대리, 과장, 뭐 팀장 이 직급으로 살기 때문에 이건 본연의 나가 아니에요. 자, 취업준비생 이 자체 이 불안한 모습도 본연의 내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금방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누군가가 딱 규정한 모습 다른 사람들이 렇게 규정한 모습에 너무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려면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100% 맞춰 살다가는 그게 무너져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규정하고 만들어준 나만 있게 되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엄청난 행복감이 주는 어떤 일을 내가 얻었어요. 근데 그게 연말이 됐을 때쭉 이어지진 않죠, 당연히. 엄청난 강도의 행복감이 계속 밀려와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많은 행복감을 기대하고 굉장히 무뎌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할 수 있는 기간 3주, 몰입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자 이때마다 내 행복감을 계속 리셋할 수 있는 자기 보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한 방의 행복감을 찾아서 내가 기대를 하게 돼요. 계속 그 기준 수치는 높아가요. 기준이 낮은 나만의 행복감, 진짜 목표로 하는 기준 수치에 맞는 행복감 이두 개가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정말 필요하고 누군가가 어떤 요소가 외부 개입된 요소가 없어져도 내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몰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의 행복감 요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